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쌤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자기 삶이 꽉 차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제 몸과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합니다 요가는 제게 몸을 바라볼 줄 아는 힘 그리고 몸이 똑똑해지는 수많은 경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발바닥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바닥에 닿아있는 엉덩이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일상의 반복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 들때 그런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생각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저는 그때가 바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느끼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머리로 그리고 감정으로 알지 못했던 더 깊이 감춰져 있던 나의 존재, 살아있음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는 그 과정, 그것이 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어릴 적에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었고요. 어, 공부만 하는 아이였었죠. 네, 한마디로 음, 온실의 화초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였었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 었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조금 더 흥미가 생겨서 상담 심리학을 적응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 일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죠. 었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인생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만은 않잖아요. 그만두게 되었고요, 잠깐 뭐 다른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제가 요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요가는 제 인생을 참 많이 바꿔 주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요가가 제 인생을 바꿔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그거는 늘 머리로 생각하고 공부만 하면서 살아온 저에게 요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네. 내 몸으로 모든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요 내 몸으로 쌓아가는 새로운 스타일을 알게 해었죠 어, 제가 늘 어릴 적부터 그냥 머리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에게 쌓여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렵고 또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으면서 그 결과로 내 안에 어, 표현하지 못한 억울한 느낌들, 또 열등감 이런 것들도 많이 쌓여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금 제가 이제 요가 강사로서 이제 15년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 요가를 수련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쌓였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울한 느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많이 무기력하다. 또때로는 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안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꼭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몸을 먼저 돌보시고요. 그 몸을 친절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이렇게 다루는 과정을 꼭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있다, 아니면 나는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것을 말하기 싫다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과정, 숨쉬고 있는 지금의 순간의 그 호흡, 이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당신,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힐링은 자신이 있는 지금 여기에서 온전하게 나의 존재가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조금씩 나누어가면서 계속 채널 운영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5천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9시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저는 좀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오셔서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동안에 댓글로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분은 들 계셨고요.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숨어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생입니다.